안녕하세요 올드바스켓 이노진 코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돌파의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드랍 동작과 그 다음에 콤보로 이어질 수 있는 크로스오버 드리블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드랍 동작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드리블 볼 핸들링 먼저 연습할 건데요 첫 번째로 파운드 드리블을 연습할 거예요 강하고 세게 파운드 드리블을 앞에 보고 자, 반대 손도 서운드 드리블 자, 다음으로는 체인지 드리블을 연습할거에요 복두를 할때 우리가 높게 드리블하지 말고 무릎 이하 무릎 밑으로 할수 있게 최대한 낮게 좌우로 폭을 키워서 연습을 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포켓 드리블을 연습할 거예요. 드리블을 두번 튀긴 후, 우리 주머니에 넣는 듯이 넣어줬다 빼줄 거예요. 자 이번에는 파운드 드리블 이후 우리가 포켓을 넣으면서 드랍에 맞는 스텝을 만들어줄거예요 드리블을 두번 친후 똑같이 드랍 동작을 가져가는데 스텝을 원투뛴 다음에 내가 오른쪽으로 가려는 느낌대로 발모양을 만들어줘야 돼요. 뒷무릎은 물론 앞무릎 그리고 시선 반대손까지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포켓을 쓰면 바로 원래대로 자세를 돌아서 이렇게 연습해줍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볼 핸들 훈련을 다 했으면 이제 드랍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워볼 건데요. 자, 드랍은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을 받기 위한 발 움직임을 만들어주기 위한 동작이에요 그래서 발이 이런 상태일 때, 내가 오른쪽으로 갈때이 발을 차면서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을 받기 위해서 발 동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만약 이 상태에서 바로 간다면 옆으로 차는 힘은 강하게 찰수 있겠지만 앞으로 찰수 있는 힘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발모양을 만들어줘서 내가 오른쪽 대각선으로 쉽게 차서 나갈 수 있게 발모양을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드리블을 두번한후 우리 아까 스텝을 만들었던 이 모양 자세에서 치고 나가주면 돼요 원투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나가주는 거예요. 드랍 동작 시 오른쪽으로 가기 위해 우리가 왜이발 모양을 만드냐면 우리가 드리블을 처음 칠때 치고 나가는 순간 오른발이 앞에 있어야 우리가 상대에게 이런 식으로 상대의 수비를 저지할 수 있는 자세가 만들어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른발이 열려있는 상태라면 상대적으로 몸이 수비자 방향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비교적 우리가 공을 보호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발 동작을 만들어준 후 치고 나가는 순간에 상대와 가장 가까워지는 순간에 발과 손, 이런 식으로 수비자의 수비를 방해하는 동작이 필요합니다. 자, 드랍 동작을 연습할 때 우리가 드립을 치는 반대손, 반대손을 가만히 두지 않고 연습을 할때 드랍 동작 이후 치고 나갈 때 수비를 견제하는 그런 연습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드랍 동작 이후 크로스오버를 하는 자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자, 똑같이 드랍 동작을 만든 이후 내가 반대쪽으로 가면서 똑같이 상대와 가까운 다리 쪽을 막으면서 가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세부적인 동작 설명해 드릴게요 자, 드랍 동작 이후 반대로 크로스를 칠때급혀있던 무릎에 대해서 골반과 무릎 방향을 우리가 무게중심을 자연스럽게 이동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왼쪽 발로 다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하체의 무게중심의 배분이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 상체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체크해볼게요. 자 드랍 동작 이후에 우리가 체인지 드리블을 하고 반대편으로 갈 텐데 수비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영전을할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앞으로 치게 되면 수비 손에 걸릴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우리는 크로스볼을 칠때내 안쪽으로 우리 뒷발 쪽으로 공을 친후 가져가는 것을 먼저 연습할 거예요 자, 만약에 수비가 지금처럼 붙어있는 가정이아닌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물론 치고 앞으로 던지는 게좀더 빠르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수비에 따라서 우리가 체인지 하는 드리블의 컨트롤을 변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천천히 하면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체크했던 동작들을 확인해 볼게요 드리블을 두번후 드랍 자세를 만들면서 포켓 만들고 이미지를 돌파할 것 같은 이미지를 준 다음에 무게중심을 이동하면서 체인지. 그 다음에 원, 투, 레이업까지. 자, 조금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드랍 동작과 드랍 동작 이후 크로스오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자 디테일한 거를 굉장히 잘 신경 쓰면서 자세가 정확해야지 나중에 힘이 붙으면서 우리가 스피드가 점점 빨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를 먼저 신경 쓰고 그 다음에 스피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습을 할때 이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수비의 위치를 중심을 잡아놓고 이미지화 한 다음에 수비가 정말 있다고 가정한 후에 그 다음에 연습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